자 오늘 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이고은 언제나 너고고 자, 원어씨. 네. 메 골라 주세요. 저 10번. 10번. 10초. 50초. 50초. 아, 0초 자, 대시벨 대시벨. 오케이. 대시 대시벨 1 1번 오, 어, 나 했어 아, 했어? 대시벨 10, 10번. 해? 13번. 30 13번 80 대시벨 80 대시벨 아, 안전한데 아, 50 네. 50초래? 시벨 나쁘지 않은데 이제 급한 게 문제네 야 갈비만 먹어 5,7 급해 나 2분 30초 여유로운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 시간 짧아 응 잘했지 아나 너무 행복한 식사였다 정말 아 진짜 어너무 아, 행복했겠다 처음 넣 아, 나랑 숙소 들어가도 갈비찜 농면서 먹어도 돼야 이건 와. 먹어도 맛있, 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씨 말도 안 된다 먹었어도 에 이거 뭐 조용히, 조용히 있어야겠다 아직 아직 씨 <댕> <웃음> 아, 오, 안 넘겼어, 안 넘겼어. 내가, <웃음> 어. 자, 원영 성공. 아까 제이도 뿌 올라가는 거 60, 67, 어, 60그 정도. 아까 실수로 그릇을 한번딱 치지 않았나? <끝> 그때가 6 7이었어 아. 어. 저는 20, 15초. 2분. 오, 남지 않아. 대시벨 20. 20번. 30. 40대시벨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이거는 순간이로는 20대 10에 놔둔야겠다 그럼 뭐.. 그냥 볼게. 이 소리 잡힌다 숟가락을 들면서 끝날 것 같은데? <웃음> 진짜 필사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해줄게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지금 진짜 조용히 해주자 우선 우다 조용히 해보자 조용히 하라고 저는 조용히 <웃음> 해보자 하나 둘셋 <웃음> 뭐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50이야? 자 이거 일단 꺼놨으니까 네. 자 일단 어. 다들 한번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이 켜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할게요 오케이. 자. 나가 나가 에잇 나가 나가 에잇 이상하다 그 아니 40m를 안 떨어져 길그 때부터 45. 그냥 아자 번호 씨 나와서 45. 고르시죠. 아 진짜 잘 뽑고 싶. 시간, 음, 어, 12. 12번 30초.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대시 대시벨이라도 대시벨이라도 쓸수 있긴 하. 야 너, 야너 품으면 그냥 세상에 그냥, 먹었네 치, 세상 천하 태평하게 먹는 회사. 음, 어, 그럼 대시벨도 12. 똑같이 가는 거안 좋은데. 12번 아, 70초. 아70 어. 나쁘지 않은. 아, 그래도 위험해. 속상하다 아, 맛은 진짜 맛은 볼수 있겠다 아 30초 그래. 너무 속상하다 진짜 야 쿡티 아 한번 먹어봐라 야 맛있다 야야3 0초면나같은 갈비 먹겠다 준비를 일 준비를 해놓을게 어 진짜, 진짜 시간이 생명이니까 지금 조용! 시작 아죄송합다 끝끝 끝. 오케이 o o 초아 k a y 만 a 네 s h u Ah, Banman. Yeah, it's not a good. I told you a camera. Don't you wish to go? I need to go to your camera together. Don't you wish to go to your camera together? How did your camera appear? I don't 1 3 3분 오! 오, 오 시간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3분이면 됐어요 방금 20. 번호에 12 했죠 14 오! 8 14번 60 대신에 아! 대아아 애매해? 애매해? 애매합니다 애매해. 60 애매해요, 60 애매해. 60 애매해요. 60 60이 거니 승관이 거니 많이 어려워요? 60은 김치를 못 먹는 거지 네. 김치는 아, 아! 그러면 살짝 아쉬운데 어 이렇게. 아! 삭! 끝! 어 아니 오히려 깍두기는 좀 깍두기는 쉬운데 열무가 샤이 아, 잘돼시 시작 나가 나가 나가 다행이 아니 내가 Kick 아니 이미 젓가락 60대가 안돼 이미 이미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50 뭐, <웃음> <웃음> 어, 어떻게 하는 <웃음> 아, <다음엔 모두>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거야? 다음 에버도 인수인계 하시면 돼요. 6이안좋아 다음 좋아하겠습니다. 자. <웃음> 예. 어, 개 나중에, 많이 고프신가요나중에 냄새 진짜 좋다. 그냥 조금 출출한 열심히 먹어. 으팔 8번. 아, 근데 진짜 <웃음> 떡국이 떡국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예술, 예술. 나 떡국을 못 먹어. 어, <웃음> 첫 번째 시간은 4번 볼게요. 4번. 가까운다. 아, 어, 그래요. 둘 중으로 8초. 3분. 3분. 아, 초행에게는 아. 근데 좀쫓박할수 있어요. 천천히 드시니까. 자, 대시벨. 대시벨. 대시벨로 그럼 30초만 어. 있어도 다 먹을 수 있어.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70돼서 아 나쁘지 않아 야, 그래도 60이랑 70은 좀 많이 아, 달라좀 많이 튈. 달라 달라 어 많이 달라 60은 젓가락을 들수 있어요 자자 <웃음> 다까. 다까. <웃음> <나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역시 아니, 방식은 금물이죠. 아네. <웃음> <웃음> 맛있어서 행복해라. 나왔어. 어면 좋아요. 방금 <웃음> 진짜 맛있다. 오케이. 무슨? 안녕. 문준. 6번 있어요? 자, 시간 6번. 6번. 40초. <웃음> 아이고. 아, 대시벨만 높으면 될줄 알았는데. 와, 나 진짜 시간 나 대시벨 대박이었다. 똑같이 갈게요. 6번. 6번. 65고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가락 아이고. 크게 들면 이고초에고아이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초 나가나가이 정말 이이디이가야이게 아 네. 아 우리 이잔 팀을, 팀을 야, 반지인데. 반지가? 네, <웃음> 자, <웃음> 이 잔디가 이 잔디가 반지가이이이디가이 잔디가 이 잔디가 번잔디 8번 8번 가번 8번. 8번. 8번. 2번 가이번디가이 잔디가 이잔 75오 쥐시오, 쥐시오, 쥐시오, 쥐시오, 쥐시오, 쥐시오, 쥐시오, 쥐시오, 쥐시오, 아시오쥐오 쥐시오, 네. 맛있네. 맛있어. 네. 아, 아, 아, 그래.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전광부의 저 수저 쪽으로 이제 돌리려고 했는데 포기하는 모습 너무 좋아. 가락 네. 집다가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 이러다가 우지처럼 될수 있겠다. 네. <웃음> <웃음> 너무 좋은 저런 손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치. 아, 이러다가 우지 되겠는데? 네. 그렇죠. <웃음> 아, 맛있지. 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어, 이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시간은 15번. 15번. 일분 30초 오야 시간이 괜찮아? 아, 네. 나쁘지 않아요 예능식 나왔으면 좋겠다 아 다시 나와주시면. 55 2 7번 7번 55대35 55? 아5면안 좋은 거잖아 55못해야55 야, 야, 나왔으면 좋겠다 55 <웃음> 진우야 일단 수저는 포기해 오케이 아 정말 일단 갈비부터가비 이... 마지막까지 이제 음식을... 아 너무, 맛있... 너무 맛있겠다.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안 보이네, 여기서. 정의할게요, 쉿! 오케이. 기다려봐요. 아직 55가 이하가 안 됐어. 5 5 이하가... <웃음> 나가. 야입 여는 거 해야 돼. 입 소리지. 여는 게나 여는 게 호흡 소리와 같이 섞여가지고 62가 됐어요. 육자 소리도 되게 <웃음> 네. 네. 자야 그래도 많이 먹네. <웃음> <웃음> 와. 아 이게 도영이가 나가는 너, 게 너무 기분이 차이 너무 아쉽지. 나가. 너무 좋 아쉽지? <웃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이갈비 오. 어딨어? 진짜 아, 맛있어. 아 이거 참 너무 아쉽다. 속상하다 <웃음> 참 정말. 마지막 메뉴 또 있어? 마지막 호시 아니야? 나 뭐? 아 야, 호시. 사단계는 식혜입니다 Sikh K. Smooth and Sikh K. Smooth and Sikh K. Smooth and Sikh K. s m o o 바로바로 k h 바로, m o o t h Sikh K. Smooth. Sikh 어? 어 식혜야?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일 맨날 연기할 때 나오는 표정. 아 진짜 식혜야. 식혜야? 나나안 먹어. 뭐, 어 약간 여기에. 어, <웃음> 와 아, 뭐야? 들어가서 먹이려고. 먹옆 사람 먹이려고. 와, 대박이다. 마지막에 그 전배할 아, 거야. 일단 조샤 형이 고른 식혜가 가장 그래도 그 되게 식혜 정상적인 같았는데. 식혜 같았는데 식초였단 말이지. 색깔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어. 오늘 레스토 그럴게요. 오 바로 생 생각... 냄새 맡지 말고 쭉입니다. 한입 할아 뿜이야. 뿜! 오!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될라. 아 와, 쉽게 쉽게. 삼초들이 아! 감기다 드릴게요. 아! 어! 오! 오! 오! 마셔. 몰라. 일단 마셔. 어! 일단 마셔. 와, 일단 마셔. 시겠다. 시켜서. 그죠? 마셔. 마셔 자, 잠시만요. 오 나오네요 네아 대진 네, 아 사탕 찾습니다 어 좋네요 좋네요 시작 도르쳐겠다예 <웃음> yeah 좋아, 좋아. 저 가볼게요 하나 둘셋자 무작 아, 아, 뭐. 바로 가야지 에이야 뭐. 에이. 무작 바로 가라고 바로 예. 아,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둘셋 바로 하나, 아, 하나 둘셋 뭐뭐 식초야 그뭐 식초라고 <웃음> 뭐야 식초네 식초야 와. 식초야 와, 순간, 순간, 순간. 나나나 할래. 순간, 순간. 택주가 말이 안 나와. 와, 나, 말이 안 나와. 와, 나. 다이, 다이, 다가 이거, 오케이, 내가 하지. 아니야, 하지 마. <웃음> 자, 호시 갑니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어, 그 되게 식혜 같았는데? 그러니까. 뭐야? 소금이야 이거. 소금이야? 와, 저거 식초에 내가 두편온다잘가 형. <웃음> 식혜다. 오, 쉽긴가 봐. 아! 쉽겠다. 야, 진짜 오래잘 섞어놨다. 규치기 없어. 아 이게 모르겠어. 나, 난, 난. 야, 색깔 야, 양이 봤어. 양이 그래. 양체도 아무 의미 없고, 모양도 같아. 아무 의미 없어. 오, 어, 맛있다. 자, 순아 가자. 아, 신발.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식초. 식초. 이렇게 되면 다 소금이구나. 입 안에는 식초야. 야, 이제 말이 안 나온다. 아니야, 저렇게 된건 소금이야. 그렇지 소금이지. 쭈. 음. 잡았어요. 아 잡았어. 기운만 느끼는 분. 아 잡았잖아. 나내말 듣고 싶어? 어. 아니야 무조건 자유 오르는 걸로. 아, 아, 자유 아, 오, 아, 오르는 걸로. 아, 내가 먼저 할게. 오 어, 좋아요. 아 일단 아니면다 아니, 아니, 고르고, 아, 고르고, 고르고 한 명씩 마셔. 한 명씩 마셔. 다 고르고 마셔. 다 고르고 한 명씩 짝짝짝. 마지막에 보면 DA 부터 마실게요. 오케이. 명호. 뭐야 뭐야 뭐야. 소금. 소금이네. 도겸이 형 오늘 운이 좋죠. 둘다 시킬 수도 있고. 자 과연 도겸이 형은? 자 둘이 동시에 마십니다. 하나, 둘, 셋. 원 샷! e s h 네 t One shot! 내가 아까 h o t One s h 봤을 때 n e shot! One shot! o 생각했거든 <웃음> 아니야! 뭐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식 n 식초! 아 달달한 걸로! 야, 뭘 달달한 걸로야! shot! One shot! One shot! One s h o 이 One shot! One shot! One shot! One s h o 미스터리 미스터리를 마실게요. 도현 씨좀 마무리 이벤트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오늘 사실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뭐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 뭐야? 있었지. 있었어. 아 멍청이 자식. 야, 야 이렇게 끝나 이거 미스야너 뭐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근데 왜 피디님은 모르는 눈빛이지? 어 피디님 고이자 좀 해봐 뭔뭐 소리 저. 하나 싶으신 아, 거죠? 두개 아, 얘기해봐. 두개 얘기해봐. 뭔데? 말해 말해 말해. 비밀 뭔데? 말해 말해. 어, 내가 당황해서 당황 했어 오늘 왔어요, 다 갔다 정리만 하고 올래? 어? PD 님이 소환했어요. 하나. <웃음> <웃음> <웃음> 너 잘못했어 지금. 너 지금 정말, 잘못했으니까. 정말 미스터리 미스터리다. 아 예. 자, 뭐예요? 자, 앉아주세요, 다들. 예. 다들 잘 앉아주세요.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미스터 리. 어. 미스터리. 네. 네. 어. 여러분들 중간에 그 맞추신 게 맞아요. 아, 아 진짜로? 네. 그 내가 맞췄잖아. 미스터리 미스터리인데 이제 설아 명절 음식을 즐겨주시면 된다고 아, 아 그니까 미스터리 미스터리야? 너무 멋있어미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너이 자식! 널 숨기고 있는, 뭐 있는 거야! 너는 거야! 뭐야!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뭐야 너가 아일랜드 여기 안꾸요 여기 왜 이렇게 미스터리 한 거야 정말? 어 미스터리한 미스터리 어 미스터리한 미스터리 아, 나는 난 미스터리한 게 없어 지자 뭐야 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어, 뭐 숨기고 있지? 나는 미스터리한 게 없어 그런 같지는 어, 너, 너, 너, 너, 어. 거 같지는 않아. 너 나도 지금 이게 뭐 천척하면서 막 이런 거 같지 는 않아? 어. 뭐아 천척이라도 해주면 안 되냐? 어. 아는게없도야아 오늘 참 진짜 미스터리하네 진짜. 너는 미션이 뭐미스테리라는걸 계속 하려나 미션 같은 것도 없어. 15분 확인이? 그냥 나도 이 상황이 미스테리해서얘 조개명이 아, 도겸이 아 형이 너무 연기투이야 연기 실력이 아니, 많이 늘었어. 아니야. 나 진짜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 아 <웃음> 뭐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웃기잖아 괜히 갑자기 덕불복으로 이렇게 어. 음식을 먹고 어. 그러니까 봐봐 덕불복으로까지이상이게하 그 근데 이게 그냥 뭐 그러니까 메인은 아닐 거 아니야 왜? 라는 생각이 자꾸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음성변조에서 나온 게제 목소리예요 아 진짜요? 아.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세븐틴 여러분 2020 미스터리 미스터리에, 미스터리에 오신 걸 <웃음>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그걸 녹음을 하고 아 너였어 이제 원래는 이제 게임 할 때마다 내가 되게 해 좋은 걸로만 이제 하는 건데 아 그니까 아. 어쩐지 말이 안돼 아, 알고 있었어 대추 알고 있었죠 너 근데 왜 김치전은 그렇게 그 초코시럽 왜 됐어 그건 내가 실수를 했어 <웃음> <웃음> 아니 그 어. 빨아줘도 왜못번구번 초코시럽 아, 아 초코 시러. <웃음> 와 요즘 초코랑 같이 오는 게. <웃음> 와. 어 이게 아닌데. <웃음>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웃음> 어, 그 미스터리 이런 그림이 아닌데. <웃음> 아 급하네. 나부터 해볼까? 아니 형부터 할래? 나부터 해볼까? 아니야 첫 번째 안 좋아할 수 있어. 간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아. <웃음> 에이, 우리가 지금 이게 병에...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걸로. 슈아 이거아니거 이거. 첫 이거. 이거. 번째 안 <웃음> 좋아할 수도 있어. 살이 뜨지? 오 바로 <목소리> 냄새 맞지 말고 쭉입니다. 바로 게요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네! 바로가 맞아, 바로 멋있. 오바 너초 근데 다너 어르적이다. 에, 너 바로 가라고 바로. 예.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아이, 둘, 셋뒤 식초라고. 식초야? 와, 식초야, 너. 식초야. 와, 숨아. 순간 순간. 식초 이렇게 니나 숨아, 숨아. 식초가 말이 안 나와. 아, 말이 안 나와. 봐 같은데. 오케이. 내가 자, 나 갈게요. 나 그다음 나야. 원영 음나야그 다음 나야? 그 다음 나야? 원영 다음 나야. 시킨다. 시킨다. 아, 나뭐 아까 떡국도 못 먹고 후식도 못 먹고.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소금이구만. 시천에. 저렇게 된건 소금이야, 그지? 소금이지. 아, 잡았어요. 에이, 아, 에이 기운만 느끼는 에이, 거잖아 아, 잡았잖아 잡았, 잡았, 잡았, 아니 건드렸는데 기운만 느끼는 아 건드렸는데 미스터리 에이, 에이, 미스터리 그런 미스터리야. 그런 미스터리야 왜 그러는 거야 음. 모여서 같이 한번 해? 아 다행히 아, 오 아, 걸로 내가 먼저 할게 어 좋아요 쿨해 쿨해 디디 형 먼저 디디 형 먼저 아 일단 아니면, 아니면 고르고 한, 한한 어. 다, 다, 다, 다 고르고 한한 명씩 한 명씩 마시자 다고고 마셔 다고고한 명씩 짝짝짝 쉬운 게 하나 집어 그냥 팍 집어? 음? 어 어차피 이거 몰라 모든 거. 이거 몰라 몰라 저거를 <목소리> <번호를> 까먹어서 실수했고 <목소리> 지금도 이제 내가 원래 시켜 먹어야 되는데 잘못 골라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근데 근데 되게 솔직하고 좋네 근데 음식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네가 원하는 숫자를 뽑았으면 어떻해 그러면 이제 다른 숫자 몇 개가 이제 경우의 수가 몇개있어네 개가 있었는데 이제 내 생일로 97아 뭐였죠 숫자가. 9, 7, 2, 18이랑 아 7, 2, 1, 8 이렇게 있었는데 아 그래서 8이 이러종목은야 근데 아 그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되게 컨텐츠 아이디어 되게 좋았다 음와와 어쨌든 이런 거였습니다 아 아니 그래도 끝까지 좋은 것만 골랐으면 괜찮았을 그러니까 텐데 그러니까 <웃음> 아 사실 이거 고를 때도 무슨 색인지 모르니까 나는 시혜를 뽑아야 되잖아 내가 감독님 무 색이 데 아. 까그라지면빨 아아 땡땡이 아 여기 땡땡이가 시킨가 아, 봐. 땡땡이 아 이거 시금술을 아아 이건 소금이구나 아 볼수 있구나 이렇게 아, 아닌가 이건 막인가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아. 그래서 조개명이 여기서 뭐 대놓고 막 무료에서 뭐 <웃음> 뭐야? 뭐야? 장난을 했는데. 아, 자, 그래서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어, 재밌었어. 실패도 있어야지. 이거 어, 1월 1월 도겸편. 예. 네.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나도, 미스터리 나름 스토리. 나름 빅픽처였어요. 어, 네. 나름 차우 작도 나오겠는데요? 예. 음. 그거요. 네. 그러면 새해 인사를 좀 자, 그러면 1월 그 미스터리 미스터리 편으로 이렇게 시작을 열렸는데 네. 기분 좋게 2020년도 시작을 하고 예, yeah, yeah, yeah. 멤버들도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어, 건강한 거. 202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 많이 마세요. 컴백! 미스터리! 미스터리!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미스터리하게 뭐가 섞여서 나오는지 미스터리 하게 그래. 왜 미스터리일까? 아니면 그냥 조합이 단순히 미스터리해서 조합이 미스터리인 거야.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지금 조합 얘 자기도, 자기도 모르는 같은데. 아, 몰라. 미스터리. 절대 몰라 뭐를? 미스터리. 모르다고 하지 도없 없는데 네가 밥라로 하냐? 그러게. 못했님 <웃음> <웃음>